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할 건데요. 최근에 블로그에도 여러분, 블로그도 포스팅할 때, 아까 말씀드린 360도 카메라 있죠? 360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요. 360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요. 블로그에 동, 아,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 올리잖아요. 블로그에서도 360도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360도 영상 제공해준는 이미 2, 2년 전, 3년 전에 기술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단지 속도와 화질에 대한 문제가 남았, 남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 그쪽 시장을 우리가 쉽게 다루지 못해서, 알루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는 것 뿐이지, 거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저기, 광진구, 어, 그, 저기, 서울, 강북쪽이죠 광북쪽에. 서른 넷 정도 되는 중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4년 전에 이미 vr 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다 꾸며 가지고요 중계를 할때 고객들한테 vr 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 이미 갖춰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해서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 시장 자체는 이쪽 시장 자체는 자블로그 마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어자 우리 3시간 안에 블로그를 끝내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끝날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블로그는 옛날만큼 많이 할 내용들은 아니라서 여러분 요 2시간 정도면 블로그 끝나고 나머지 1시간은 짧게 그냥 어, 마무리 어, 정도 해드리는걸 할게요 자, 어,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예,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가 과거에 어, 특강태 한번 해드린 적은 있긴 한데 해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제대로 한번 블로그 포스팅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래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자.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네이버 블로그라는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네. 자, 플레이스 구글 플레이스토에 가서요. 네이버 블로그. 네. 검색하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에서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앱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요? 네, 요거를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블로그를 처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블로그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바뀐 블로그 로직에 의하면, 로직에 의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처음 지금 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보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한번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열기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 있죠 여러분. 네,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네. 자.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모멘, 모먼트가 나올 거예요. 모먼트. 네. 자, 로그인 혹시 되셨어요? 본인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하시면 돼요.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 뭐, 굳이 다른 걸할 필요는 없으시고, 네. 그리고 한 번도 블로그 포스팅안 해보신 분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으시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됐나요? 네. 자, 떴, 나요 그럼 아래쪽에, 아래쪽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 이웃이죠? 블로그 이웃이 되신 분들이 나오는 글들이에요. 블로그 이웃이 없으면 당연히 글이 안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에서, 아, 블로그에서, 이제 자꾸 유튜브가 입에 베어가지고죠? 네. 블로그, 네이버에서 추천해주는 글들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세번째가요. 본인이 글쓰는거예요 여기서. 요걸 누르면 본인이 직접 글을 쓸수있는거예요 됐나요? 네번째가 뭐냐면, 내, 내가 추, 내가 추, 친구 추구한 이웃이나 서로 이웃들이 있죠. 나랑 같이 이웃을 맺은 사람들, 이웃을 맺은 사람들이 쓴 글이 올라오면 저기에 표시가 딱 하고 나와요. 또는 반대로, 반대로 또 내가 쓴 글에서 누군가가 좋아요 이렇게 눌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표시가 돼요. 여기에요. 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어, 내 환경 설정하는 곳이에요. 내, 내가 지금까지 쓴 글이 나오고 이제 방문자가 어떻게 되고 통계 데이터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내가 글은 이곳에서 글을 쓰지만은요. 수정은 여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수정은요. 이해되시겠어요? 됐나요?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못 찾는 분들이 있지,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글을 써봐야 되겠죠, 그죠? 글을 써봐야 되겠죠, 그죠? 포스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연필처럼 생긴 버튼 보이세요? 네. 클릭, 네. 이걸 한번 해봐야, 해보셔야 전체, 아,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구나, 알게 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론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 이해하실 명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제목이죠 제목 그죠? 제목은 제가 나사렛 대학교에서 뭐 온라인 마케팅 교육 중입니다. 뭐 블로그 마케팅 교육 중입니다. 여기, 여기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키보드에서 당연히 글씨를 써야 되는데 키보드에서 글씨 쓰면 조용히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우리는 뭘 하자고 여러분 여기 마이크 보이세요 마이크 보이세요 자 마이크를 터치한다면 말을 하면 됩니다 나사렛 대학교에서 블로그 마케팅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오타는 수정해 주면 되겠죠 네, 오타는 수정할게요 네. 그죠? 나사렛대 학교에서 온라인 블로그 마케팅 교육 중였습니다 글씨를 썼어요. 자,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여러분. 네. 그죠? 네. 왜냐면, 하 어,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글씨를 키보드에 입력하는 게막 빠르게 막 하세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네, 수업을 해보면, 어, 이렇게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이 키보드에서 터치하는 수입력 <웃음> 하시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네, 익숙하지가 그래서 어, 대다수가 그냥 말로 하시는 게 훨씬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시는 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 써볼까요, 여러분요. 본문 내용요. 자, 자 똑같이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요. 자, 자 이제 말로 글씨를 썼어요, 그죠? 뭐 당연히 오타는 있어요 여러분 오타는 당연히 수정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타는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한 내용은 거의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게 그죠? 글씨들이 다 들어갔죠 그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할 때 제가 말로서 포스팅했어요 네. 말로서 포스팅했어요 말이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그죠? 더떻게는거죠그 네. 다음에 네. 이제 뭐라 해야 돼요?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 버튼 보이시나요,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버튼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고요. 예. 네. 여러분은 <웃음> 저를 찍으시면 되겠죠.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 김유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해, 해주는 게, 그죠? 예, 네, 좋겠죠, 그죠? 저도 홍보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뭐 찍어요? 카메라 버튼 보이죠, 그죠? 네, 카메라 버튼 클릭해서, 예. 네. 카메라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네. 당연히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네.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사진을 찍고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짠! 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포스팅 할때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고 사진이 짠! 하고 들어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자 터치한 다음에요. 터치한 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추가로 필요한 내용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로 글을 써도 되겠죠. 말로 글을 써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내용을 또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지난 12주 동안 우리는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네. 지난 12주 동안 온라인 마케팅에서 왜안 되지 말이 안 들어가네요 제게요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또안 들어가네요 왜 인식이 또안 되지 인터넷이 또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안들어가는 이게 제가 지금 인터넷이 살짝 좀 요즘에 폰이 슬슬슬슬 맛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좀잘 안돼요 해볼게 다시요 네.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12주 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2주 동안 수업을 쉬고 우리가 5주차부터는 어, 4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 유튜브를 제대로 마케팅하는지에 대해서 어, 한동안 우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가 끝나고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어, 마케팅해서 을 포스팅하고 상위 노출 시키는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내용은 어, 굉장히 정확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사진을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와서 제가 보여야 되니까, 내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여서 찍어서 넣어 볼게요. 네. 사진도 이렇게 집어 넣었죠, 그죠, 여러분? 이해, 이해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으면,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장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장소. 이제 장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 장소를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여기 보이세요? 점점점? 네. 여기 점점점? 이 점점점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장소가 나와요. 장소. 보이나요? 장소를 터치하면 얘가 알아서 현재 위치를 찾아줍니다. 핸드폰에서요. 찾아주면 이게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과학이 제일 먼저 나오죠 네 터치 하게 되면 현재 여 위치가 나오고 완료 그러면 이렇게 장소까지 정확하게 딱 찍어주죠 보이나요 여러분? 네. 보이세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게 있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거 동영상입니다 요즘에 블로그에 영상 동영상이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블로그 지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블로그 이제 네이버도 여러분 영상을 올려주는 블로그 하고요 영상을 안 올려주는 블로그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실 때는 무조건 영상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유튜브를 배웠지만은요 배웠지만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 쪽에 사화를 걸고 있어요. 사화를 여러분. 그래서 영상인데 똑같아요. 카메라 버튼 누르고요. 카메라 버튼 누르고. 여기 비디오처럼 생긴 그림 있죠? 예. 네. 비디오처럼 생긴 그림을 누른 다음에 동영상을 찍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간단하게 찍으면 되니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혹시 초상권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얼굴을 가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자. 우리 어, 어, 10주 동안, 네, 총 12주 동안이죠. 네, 기간 1 2일인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내년에 그죠? 또 다른 또 수업으로 볼수 있으면, 또 같은 수업이든 내년에 또볼수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원장님이 계시니까, 어, 특별하게 제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죠? 내년에도 불러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영상 찍었죠, 그죠? 찍었으면, 이 찍은 영상을 그대로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동영상이 짠하고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할 때자 보세요. 지금 저랑 같이 제목 적고 내용 적고 사진 찍고 딱 올리는 여기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면 한 5분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 5분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블로그 포스팅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천만에 맞으면 한 마리 꼼짝이라요 하면 되는데 안해서 그런거예요 자 현장 가가지고요 자 부동산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물건 어 이거 블로그 포스팅 해야지 그럼 어떻게 데요 바로 그냥 카메라,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블로그 앱실행한 다음에 블로그 앱을 실행한 다음에요 글쓰기 들어가서 제목 하는거죠 대우아파트 몇매몇어 오늘 매물이 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면 현관은 어떻고 보니까 지금 이제 거실은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햇빛도 굉장히 잘 드러내면서 내가 쭉 다니면서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요? 물건 사진을 착착 찍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팅한개가 끝난다니까요 약도는 뭐 넣어주면 돼요 약도는? 우리 중개업소 사무소 위치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동영상은 다시 한번 나오기 전에 그죠? 쭉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죠 집에 영상을 찍어서 넣어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넣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포스팅 영상 하나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해되시나요? 포스팅 영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모르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은 블로그 포스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항상 네. 항상 항상 뭐냐면은요 어, 개인 취미 생활 겸 포스팅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개인 취미 생활 겸 포스팅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홍보가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모든 건 홍보의 시대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블로그가 됐던 예, 자꾸 오네요 죄송합니다네 페이스북이 됐던 어, 그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어요. 인스타나 여러분들 페이스북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블로그하고 유튜브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블로그는 해야 돼요. 최소한. 근데 블로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PC 앞에 앉아가지고 포스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끼워놓고 내가 말하면서 브리핑하면 은 자연스럽게 블로그 포스팅이 되는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나사렛대 학교를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로 생각해야지. 직원분들이, 제 교육에서 이 블로그 포스팅 교육만 받아가지고요. 그냥, 아침에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죠? 한 명씩만 그냥, 나사렛대 학교, 이제 여기가 나사렛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면 나사렛깔 한번 소개하는 영상, 이게 블로그 포스팅 하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관별로 한번 소개하는 영상 찍어주, 그, 포스팅 하나 하고, 학교 내부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생겼다면서, 쭉한 번만 이렇게 두터라든 하면은 한한 한 달에서 한 두달 정도만 하면은요 나사렛 대학교 평생교육원 검색딱 하는 순간 네이버에 그 도배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그 거기다가 이제 다른 학교랑 경쟁하기 위해서 그죠 경쟁하기 위한 키워드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학교마다 특징들을 경쟁하시는 키워드를 서로 많이 넣어서 써주게 되면 그 키워드로도 나사렛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제일 먼저 뜰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발 맞춰서 해야지, 해야지인데, 혼자서 병단 해가지고는, 이런, 단체에서는, 혼자서 해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단체에서는 좋은 게 무기잖아요, 자기 무기.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포스팅 하라고 하면서 제가 뭐 써라 그랬어? 제 이름 써라 그랬죠? 안 써주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했죠? 그럼 저는요, 제 혼자서 제이름 써서 광고하는 것보다 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써서 누구한테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올렸잖아요 그럼 제 이름이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요 어마어마한 홍보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교육할 때마다 제 교육생들한테 계속 그렇게 시켜버리거든요 블루포스팅 할 때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제 이름을 치면 요 항상 누가 먼저 나온지 아세요? 사기꾼 키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정수웅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서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동명이인 중에서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김유소한 사람이 농협계좌로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은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해 되시겠어요? 김뉴수를 검색하니까 제일 위에 사이 끊기면서 제일 먼저 나와 버리니까 마치 내가 사이 끊는 것처럼 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대체를 취한 게 그럼 그 글을 내려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제 이름이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검색하면 내가 그렇게 안 만들면 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이름이 나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밀려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은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우리 권영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최소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내 이름을 검색했을때내 이름으로 무언가 동맹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요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런 마케팅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밀어내고 내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처럼 하는 블로그라고 이렇게요 왜?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교육생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해 되시겠어요? 개인중력자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내 밑에 많이, 많이 계신 분들한테는 부탁을 할수 있잖아요 포스팅할 때내 이름을 좀 써달라 라고 포스팅할 때 부탁을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그죠? 또는 강의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아니면, 저처럼, 저처럼 네이버에서 이제 제 이름을 쓰게 되면요제 이름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제일 먼저 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나오고 밑에서 뉴스 기사들이 나오는데 또이 사람이 또 먼저 또 했네. 이 목사님께서 요즘에 꽤 많이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 요 이게 이제 이 김유수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목사님이신데, 항상 저랑 경쟁하고 계세요, 지금. <웃음> 저는 제가 먼저 나오서 싶은데, 제가 올리면 또 올리시고, 제가 올리면 또 올리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들이 지금 나오, 나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네, 신문 기사.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가 나가게 되니까, 이제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리게 되면 밑에 내리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페이스북이나 다른데서 나오고 또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고있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즘에 김유수라는 사람들 몇 명이 나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제가 그 강의하는 거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요. 강의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강사들을 해가지고죠. 근데 저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네. 음, 다른 분들좀더 많이 나오고, 있요 또,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쳤을 때쭉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굉장히 강요하는 사람,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요. 우리 부동산 하신 분들도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성민 대표님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성민 쳤는데 누군가가 이성민 이름으로서 나와.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요. 오해하실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자기가 어, 자기 홍보에 대해서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검색하니까 그걸 밀어내는 방식으로 뭘 쓰자고요? 블로그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를요. 블로그를 하자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더 더 효과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 잘못하게 되면 반대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이니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된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일단 지금 블로그 포스팅한 내용 있죠 요건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등록하거나 다른거 하지 마세요 지금 또 수정을 수정 작업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추가로 제가 내용을 해야 되니까 요대로 두시고 10분 쉬었다가 제가 블로그 포스팅 마무리 해드리고 마무리 해드리고 어,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